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이제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거리를 조금 더 내리시려다가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인 배치기 네, 다운스윙 할때 이렇게 내미는 배치기 교정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배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공을 칠때 다운스윙을 할때 몸이 충분한 회전을 하면서 클럽을 던져주면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충분한 회전을 해줄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보니까 차요 오른발이 렇게확 차면서 골반 하고확 내밀면서 몸이 쫙 펴지는 힘으로 지나가려고 해요 이게 타이밍만 잘 맞아 준다면 은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컨택이 아주 잘 되진 않았지만 크게 미스가 나지 않으면서 어느정도 거리는 나고 방향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짝 우측으로 가기는 하지만 어느정도의 방향도 계속 보장이 되는데 가끔씩 이제 실수로 센크성 볼이 좀 나오거나 혹은 아주 극심한 탑볼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배치기를 조금이라도 없앨 수 있게 내가 스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을 칠때 배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좀더 빨리 때리려고 좀더 세게 때리려고 좀더 빠른 스피드로 클럽을 휘두르기 위해서 자 그렇게 된다면 백스윙 갔다가 자 다운스윙이 될때 내가 셋업을 잡았을 때 나와 공과의 간격 나와 클럽과의 간격 이 공간을 미리 셋업때 만들어뒀잖아요. 자이 만들어진 공간을 백스윙 갔다가 유지하면서 팔이 쭉 치고 들어와서 나갈 수 있게 공간을 그대로 유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공간이 유지된 상태에서 골반턴이 조금 더 빠르게 들어간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 스피드가 골반 턴이 없는 상태에서 지나갈 때랑 골반 턴을 해주면서 지나갈 때 클럽 스피드랑 클럽의 리치가 훨씬 더 멀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골반 턴을 잘못 들어가는 게 배치기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서 몸이 일찍 펴지면서 들리면서 오른발 뒤꿈치가 들리면서 우측 골반이 앞으로 나오면서 머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이 모든 게다 오른발 뒤꿈치를 차면서 오른쪽 골반을 앞으로 확 끌어내면서 우측 골반을 옆으로 밀어주려고 하다보니까 나오는 내가 만들어놓은 이 공간을 없애버리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공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목 가지고 공을 맞추는 거죠. 자, 전에 말씀드렸던 올바른 골반 사용법 있죠? 여기서 백스윙간 상태에서 오른쪽은 그냥 이대로 두시고 여기서 좌측 골반 턴 이러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측은 그대로 두시고 좌측 골반턴 오른쪽 골반이 옆쪽으로 밀리면서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공간 이 공간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하체 턴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좀더 자연스럽게 좀더 빠르게 그리고 좀더 강한 힘으로 클럽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낼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여기서 내가 차면서 막아주면서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내 팔이, 내 클럽이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나가기 위해서 공간을 유지시켜 두고 그 공간이 유지된 상태에서 좌측 골반, 우측은 그대로 두시고 굳이 빠르게 힙턴을 하지 않아도 거리는 충분히 나요 이걸 내가 억지로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쉽게 나오는 건데 공간만 유지된 상태에서 내 팔이 충분히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아주 약간의 좌측골 반턴 이러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공이 훨씬 더 똑바로. 그리고 아까보다 훨씬 더먼 거리를 되게 편하게 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배치기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오른발 뒤꿈치 홀드. 충분한 공간 확보. 잡아놓은 상태에서 충분한 공간 확보해 주시고 이 스윙이 몸에 좀익는다 그럼 그때부터 좌측골 반턴 이렇게 스윙만 해주신다면 여기서 조금 더 힙턴만 가지고 공을 치려고 오른쪽 골반 앞으로 밀면서 오른발로 차면서 다운스윙이 들어오면서 몸이 펴지면서 이렇게 보기 안 좋은 그리고 공을 정확히 맞추기 힘든 배치기를 하면서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어 보기 좋게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쉽게 그리고 훨씬 더 편안하게 배치기라든지 다른 여러가지 문제점을 고치면서 볼을 치실 수 있으실 거예요.